지붕의 색깔이 영화와 달리 초록색인 이후부터 대기줄에 하필 진로코사우루스가 장식된 이후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크루 출신이자 2016년산, 6년차 연간 회원으로서 USJ 각 테마 구역의 TMI 베스트 10 꾹꾹 눌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혁이고요 두 번째 TMI 투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주라기 공원 구역으로 떠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It's ghost time! 구역 내 모든 건축시설에는 각 시설을 대표하는 공룡이 하나 이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테라노돈은 구역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표합니다. IOA의 주라기공원 구역에서는 많은 시설이 프테라노돈 플라이어라는 IOA 고유 롤러코스터의 트랙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롤러코스터에 맞게 프테라노돈 모티프를 적용했겠죠. 이런 IOA의 건축물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USJ에 적용하다 보니 USJ에도 프테라노돈을 나타낸 시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후 USJ에 더플라잉 다이너소어가 생기면서 비로소 익룡 모티프가 USJ에도 잘 떡으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지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TMI 투어에서 소개한 괴물책처럼 주라기 공원 구역에도 상점 내부에 아주 퀄리티 뛰어난 애니메트로닉스가 숨어 있습니다 구역의 메인 기프트숍이자 더 라이드의 포스트쇼에 해당하는 주라기 아웃피터즈의 한쪽 구석에는 굉장히 실감나는 벨로시랩터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습니다 보트 투어 코스를 쑥 밭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 중 하나가 이 상점 내부로까지 들어와 난리통을 피던 것을 구석으로 몰아 가까스로 포획했다는 설정입니다. 애니메트로닉스 자체도 아주 뛰어나지만 나디군은 선물 포장지와 다소 엉성하게 설치된 철책 등 벨로시랩터 주변 묘사도 재밌으니 놓치지 마세요. 쥬라기공원더 라이드의 스테이션 건물에는 대표 공룡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것은 딜로포사우루스입니다. 공룡 동물원을 유람하는 보트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언급되는 어트랙션 입니다. 원작 속쥬라기공원에는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공룡을 구경 하는 놀이기구가 등장합니다.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보트는 타지 못하고 전기자동차로만 공원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보트 투어 경로 주변으로 딜로포사우루스 무리가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쥬라기 공원 더 라이드의 경로 양 옆으로도 딜로포사우루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쥐라기를 대표하는 육식공룡으로 영화에서는 목도리 도마뱀의 유전자가 합성되어 사냥할 때 목의 돌기를 펼치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공룡으로 등극했죠. 쥬라기 공원 구역 내 스피커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파라사우롤로푸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두 공룡은 영화 1편에서 주인공 일행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공룡이고 영화에서 처음으로 전신이 묘사되는 공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인공들이 처음 목격한 고대 생명체는 아닙니다. 첫 고대 생명체는 공룡이 아닌. 식물이었죠 공원에 처음 도착한 고식물학자 엘리 세틀러는 세렌나 베리포르만스라는 이미 멸종된 식물이 원내에 서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고생물학 중에서도 동물 전공자인 엘런 그랜트는 나중에 브라키오사우루스를본 후에야 비로소 놀라죠 이후로도 식물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갑니다 1편에서는 병든 트리케라톱스를 발견한 엘리가 병의 원인으로 식물을 지목했고 2편에서는 동물행동학자인 세라 하딩이 인간의 관리가 없으면 자연사하도록 설계된 공룡들이 인간들의 철수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초식공룡들의 식습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공룡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u s j 인 주라기공원 구역의 바닥을 보면 식물의 흔적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식물을 직접 묘사하기에는 어려우니 대신 암시하는 쪽으로 머리를 쓴것 같습니다. 주라기공원 시리즈에서 살아있는 공룡과 식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화석이죠. 특히나 엘런 그랜트가 등장하는 모든 편에서는 공룡 뼈화석을 발굴하는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주라기 공원 구역 안에는 다양한 화석이 등장하지만 테이크아웃 디저트 카페인 퍼실 퓨얼즈 주변에 있는 화석에는 특히나 주목해봅시다 먼저 퍼실 퓨얼즈의 간판 속 화석입니다 주라기 시리즈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티렉스의 상반신 화석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는 코카콜라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티렉스와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에는 코카콜라가 박혀있습니다 주변에 박혀있는 두 종류 화석을 잘 보면 각각 u s j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쥬라기공원더 라이드의 입구에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공룡을 안고 있고 어린아이가 공룡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쥬라기공원의 창시자인 존 해먼드이고 옆에 있는 아이는 해먼드의 손자인 티모시버 피입니다. 영화에서는 팀 혹은 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아이죠. 존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지팡이의 꼭대기에는 둥그런 주황빛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존이 애지중지하던 모기호박입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존은 모기화석 속에 남아있던 피에서 공용의 유전자를 발견해냅니다. 노인인 존과 어린 티미가 함께 묘사된 이유는 주라기 공원이 세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기를 바라는 영화 속 존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형물 앞에 설치된 기념패의 윗줄에는 기어 오심고도낙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Spare no expense에 해당하는 말로 파크 산업에 돈을 아껴선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이 온전히 드러나는 명대사이죠. Really spectacular, spare no expense. We spared no expense. Spare no expense. 부메랑 공룡은 백악기의 초식공룡 하드로사우루스입니다. 하드로사우루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쥬라기공원더 라이드는 초식공룡 구역을 잘 둘러보던 보트가 어째서인지 몹시 흥분한 파라사우 롤로프스에 의해 갑작스레 육식 공룡 구역으로 잘못 떠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일을 그린 놀이기구입니다. 파라사우 롤로프스가 아니었다면 원래 보트가 향했을 것이 바로 하드로사우루스 코브입니다. 원작에서는 제법 비중있게 묘사되고 티렉스에게 잡아먹히는 장면도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갈리미무스로 완전히 대체되었는데 놀이기구에서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네요. 그런 만약 보트가 하드로사우루스 코브 방향으로 쭉 간다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방문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하드로사우루스 코브의 표지판 너머는 바로 더 라이드의 보트 창고입니다. USJ에 있는 탑승물 창고는 대부분 실내 시설이라서 일반 방문객은 물론이고 크루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 담당자가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데요.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의 보트는 특이하게도 실외에서 보관 중입니다. 구역의 중심이 되는 주라기공원 더 라이드는 올랜도의 유니버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IOA 소재의 주라기공원 리버 어드벤처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어트랙션입니다. 다만 이둘 사이에는 한 가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IOA의 리버 어드벤처에서는 보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지만 USJ의 더 라이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이 우측 통행이지만 일본은 좌측 통행이 기준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문제는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인 싱가포르에서도 주라기라이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USJ 이외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싱가포르, 베이징, i 이 a 의 주라기라이드는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심지어 USJ의 더 플라잉 다이너스워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파크와 달리 USJ의 주라기 공원 구역에 에서는 메인 게이트 주변으로 시선을 확 사로 잡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량의 물이 튀기는 마지막 급강하 구간을 메인 게이트 직후에 두어 이목을 끄는 것이죠. 쥬라기공원 1편에 나오는 건물의 지붕은 누런색이죠. 올랜도 소재의 IOA의 건물 지붕도 누런색입니다만 USJ인의 주라기공원 구역의 건물 지붕은 초록색입니다. 이는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IOA에 있는 쥬라기 건물들의 지붕도 실은 초록색입니다. 다만 영화 속과 동일하게 그 위에 누런 짚을 얹은 것 뿐이죠. 문제는 짚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오사카처럼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우중충한 지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올랜도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올랜도의 강수 패턴은 스코를 닮아서 잠깐을 제외하면 사계절 강한 햇볕이 내리쬐기 일쑤이고 기온이 웬만해서는 10도씨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USJ에서는 관리의 효율성을 문제로 집을 걷어내고 초록색 지붕을 그대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외벽의 색깔도 의도적으로 영화나 IOA에 비해 칙칙하게 조정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이징의 기온은 USJ보다 더 꼬리꼬리하지만 베이징에는 주라기 공원이 아닌 주라기 월드 구역이 도입되었고 주라기 월드 영화와는 비슷하게 지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영화 속 세상이 핍진성 높게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 존은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USJ는 현실적인 이유로 비용을 아꼈네요 주라기공원 구역의 중심 식음시설은 디스커버리 레스토랑과 로스트월드 레스토랑입니다. 소설과 영화에는 방문객센터라는 건물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집피 얹어진 그 건물이요. IOA에서는 영화 속 방문객센터를 재현한 뒤 디스커버리센터라는 이름을 달아 공개했습니다. 방문객센터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명칭보다는 주라기공원의 정체성 을 보다 잘 드러내도록 손을 본듯 합니다. 이 명칭은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주라기공원 투어의 구형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시였기 때문에 해당 어트랙션의 후기글 포스트 링크를 세부정보에 걸어두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센터는 크고 작은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었는데 USJ에서는 이 건물을 체험거리 대신 시금 시설로 활용하면서 명칭을 디스커버리 레스토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로스트월드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은 시리즈 2편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2편의 한국어 제목은 잃어버린 세계이고 영어 원제는 The Lost World입니다. 사실 The Lost World라는 제목도 다른 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셜록홈즈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다른 저서의 표제였습니다. 세상과 아주 동 떨어진 고립지대 어딘가엔 공룡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영화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소설 2편의 초반부에는 주라기 공원이 파괴되었음에도 공룡 목격담이 끊이지 않자 어딘가 공룡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니 그 어딘가를 찾아 떠난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다만 그 어딘가가 주라기 공원 시리즈에서는 외딴섬이고 도일의 소설에서는 애니메이션 어브로도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카나이마 국립공원 내 탁상지 상부입니다 더플라잉 다이노소어는 인기가 굉장한 어트랙션임에도 진입로가 구역의 끝, 구석에 위치합니다. 이는 더플라잉이 원년 멤버가 아니라 USJ의 개원 15주년 기념작으로 뒤늦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는 땅이 외딴 구석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했나요? 더플라잉의 첫 선을 보일 때 USJ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원래부터 구역의 한쪽 구석에서는 프테라노돈을 기르고 있었으나 너무 사나워 차마 공개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익룡을 충분히 길들이는데 성공하여 드디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대기줄의 첫 진입 로를 의도적으로 더더욱 좁게 만들어 놓은 후 나무를 잔뜩 심어 주요 동선과 더욱 동떨어진 느낌이 들도록 연출했습니다 놀이기구의 입구 조형물에는 익룡이 아직 흉포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컨셉에 잘 어울리도록 열차의 가장 앞에는 푸테라노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제일 앞에 탑승하면 익룡을 따라 상공을 가르는 느낌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오픈한 해에 딱한번 운이 좋아 맨 앞에 다 봤습니다. 주라기 공원 구역 곳곳에는 주래스틱 파크의 앞글자를 딴 JP 기호가 새겨져 있는데요. 더 플라잉에는 J.P.A.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A는 i a r y 의 약자로 1편 원작 소설부터 최근의 영화 시리즈까지 익룡 구역을 나타낼 때 꾸준히 쓰이던 표현입니다. 더 플라잉 다이너스어은 탑승물과 탑승자가 레일 아래 매달려 내달리는 플라잉 코스터에 해당합니다. 탑승물이 처음 리프트 힐을 오를 때더 플라잉 다이너스어의 탑승자와 주라기 공원 구역의 다른 방문객들이 서로 손인사를 나누는 굉장히 재밌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USJ의 주라기 공원 구역을 역을 방문하면 꼭더 플라잉 다이노소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를 비롯한 플라잉 코스터에 관한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예전에 올린 Who's running the show 플라잉 코스터 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USJ TMI 투어 시리즈가 재미있으셨다면 Who's running the show 시리즈도 많이 봐 주세요. 2023년 기준 디스커버리 레스토랑 앞에는 주인공 일행이 공원 답사에 사용하던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잘 보면... 포드 로고가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도요타의 랜드크루저로 묘사되었는데 영화에서는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사용되었습니다. USJ의 익스플로러는 있다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15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다이너스워 패닉을 위해 디스커버리 레스토랑 앞에 전기담장을 설치하면서 익스플로러는 한동안 로스트월드 레스토랑 뒤편 백스테이지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더 라이드에 급강하고 간 옆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또다시 백스테이지로 옮겨졌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전기담장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다시 디스커버리 레스토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꼭 영화 속 방문객 센터 앞에 정차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참고로 다이너스워 패닉 당시 설치된 전기담장의 주인공은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였습니다. 다이너스워 패닉은 방문객들에게 초식공룡을 소개하던 중 갑자기 육식공룡인 벨로시랩터와 스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며 공원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아주 스릴 넘치는 공연이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애니메트로닉스도 완성도가 높았죠. 그러나 이후 보다 아동친화적인 공룡쇼가 기획되면서 스피노사우루스는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지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TMI2호에 이어서 이번에는 USJ 방문 직전 급하게 주라기 시리즈 영화를 챙겨보실 분들을 위한 중요도 순위를 소개하려 합니다 1편 주라기 공원이 중요도의 7할를 차지하고요 더플라잉 다이노소어의 컨셉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 주라기 월드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는 2편 잃어버린 세계를 보고 방문하면 반가울 요소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3, 5, 6편의 콘텐츠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USJ 주라기공원 구역에 TMI 베스트 10 꾹꾹 눌러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주라기공원 구역에 바로 옆 테마 구역인 m i t 빌리지 구역으로 가기 전에 계속 USJ에만 있으면 재미없죠 다음 영상에서는 USJ에 이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주라기공원 테마 구역으로 TMI 투어를 떠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인의 카페 롤코라떼였고요 다음 투어 열차에서 우리 또 만나요